세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초토론의유탠양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바늘을 부수는 망치를 끝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초토론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시작에 앞서 오늘의 패널인 묘생지전 요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생지전 주작관에서 교수님들의 희망으로 불린다는 바로 그 학생입니다. 모두의 총애를 받는 주작관 최고의 어쩌고저쩌고 서울지씨 모셨습니다. 라면은 역시 꼬들바사강경꼬들바삭파의 라면 국물 다먹기 운동중인 서울입니다 다음 학생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주작관이 홀라당발라당 다 타버렸다는 소문의 장군인입니다 열정이란 단어를 형상화한다면 바로 이 학생일 것입니다. 마리씨 보셨습니다. 라면에 국물이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말아먹을까의 말입니다. 열정 넘치는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작관에서 사랑의 짝대기를 사정없이 날리고 있다는 바로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불어 탱탱파의 옥수입니다. 네 번째 학생입니다. 이번 분은 주작관의 막내이자 교수님들의 애를 태우는 바로 그 학생 이예미룡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 꼬들바삭 건강을 위한 국물지향파 예미룡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 주작관에서 최고의 부자인 동시에 주작관에 온 이유가 가장 거시기하다는데요. 갑 나는 주작권 최고의 부자이자 노국물 불어 탱탱파 황금 가문의 외종딸 황금 소유 이제 본격적으로 백초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라면 면을 불려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꼬들꼬들한 면을 먹어야 하는가 입니다. 각자 제 왼쪽으로는 뽀들바삭파 오른쪽으로는 불어 탱탱파가 앉아서 백초 발언해 다 꼬들바삭파 대표로 마을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선 라면이란 절대 오래 끓여야 되는 레시피가 아니에요 왜 라면을 불려서 먹는가 애충 끓인 거예요 라면 끓이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애충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주작관에서 더 큰일을 할수 있을까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불어 탱탱한 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꼬들바삭? 그냥 물에 살짝 적셔서 건지 그냥 고여있는 물에 담갔다 뺀 정성도 없는 그냥입니다. 유충이라는 벌레죠. 양치의 대결이 정말 팽팽한데요. 그럼 음,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입니다. 제 왼쪽에는 국물 섭취파 오른쪽으로는 국물 노 섭취파 유구파부터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없으면 라면을 어떻게 끓이죠? 면만 드실 거면 그냥 맹물에 면만 끓여드세요. 찹찹박사인 no. 내가 또 개념부터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요. 한국인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서 그 어떤 음식을 먹든 봉투에 나트륨 섭취량이 적혀있어그 국물은 말할 것도 없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의 것이기요. 그 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한 우리 몸에 그 불처주야 이라는 세포들이 무슨 제 말이요. 제 건강의 한계가 10이라면 라면 국물 먹고 1 0대서 죽는데 라면 국물을 안 먹으면 국까지만 돼서 산다 이 말입니다. 병원 갈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라면은 애초에 물로부터 시작해서 물, 물인 지 국물로 끝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근본이 되는 국물을 먹지 않는다는 건좀 라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견해입니다. 지구짤리 생각해 보세요. 지구짤리의 본질은 젤리죠 지구를 먹나요? No. 아닙니다. 랠리를 먹는 거죠. 똑같이 라면의 본질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이유는 면을 먹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오늘의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사님들은 라면 면을 불려 먹는 것이 맞는지 라면을 먹을 때국물을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건설적인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에 시작할 햇양 유니버스 두 번째 작품 동양세계관의 시작 묘생지전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NCS 100초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초 토론을 시청해주신 집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